하나, 둘, 셋, 넷! 그러니까 얼굴 때리면 어떡해? 나 안녕하세요! k a d 카드라고 갑습니다 <웃음> <거나>. 아, 반갑습니다 <웃음> 안녕하세요 카드 에이스 카드 제이입니다 에이. 반갑습니다 <웃음> 힘들어. <웃음> 손질 해보세요 어디 한번. 어디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야 지우야 저거 칼좀 조심하고. 칼 조심 칼 조심. 아 내가 그냥 이렇게는 쉽게 들어. 아, 여기 여기 따로 있네. 이렇게는 쉽게 들어. 이 수민 씨도 또. 20kg 진짜 엄청 무거워요. 아 빨리! 아, 네. 아 고마워. 굉장 부탁하는 사람 태도가 아고 굉장히 공손하시네 아니 오빠가 보고만 있길래. 비리릭. 아. 방금 누구였지? 잘 써보네. 어, 이제 프로필은 끝났어요. 제세 오빠 남았죠? 저 남았잖아요. 수민 아! 씨. 오빠, 나네 아, 저는 저를... 네 프로페라 끝났고요. <웃음> 네 장난이고. 네 글씨 이쁘게 써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.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. 뿅뿅. 뿅뿅뿅뿅뿅. 이거몇개몇개 이거 정도 올라가야 될까? 잠깐만요. 잠깐. 다섯 개? 아세 개? <웃음> 세 개만 올라가도 <웃음> 많겠다. 그렇지. 아 오빠 가만히 있어 주실래? 음. <웃음> 한번 어? 아니, 하나, 둘, 이거 한번 올려볼 사람? 깜빡 거어도돼 눈이 깜빡, 이 위에? 어두개세 <웃음> 개, 과연 저 눈물 날것 같아요 <웃음> 참으세요 어, 검증해야 네 돼요 와. <웃음> 이건 거의 콧대에 걸친 거 아니에요? <웃음> 지금 표정 네 개, 네개 되면 오, 진짜 인정 네 개가 과연 대박! 와! 와! 와! 와! 엄마 보고 싶습니다. 와! 와! 저몇개 올라갔어요? 네 개. 네 개요? 아 이게 눈물만 안 나면은 솔직히 한8개 올라갔는데 제가 어, 눈물을 <목소리> 네. 네. 양쪽으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. 어, 진짜 대박. <목소리> 아이고 뭐, 눈물도 나오고. 고생했어요. 여기 새, 새로운 댓글 올라왔는데 <웃음> 제이셉 성대모사 한번 보여주세요. 아니요. 와 근데 지금... 방금 오빠 눈물 흘리면서 했으면 대박이었나? 우는 연기 하... 말해봐요 <웃음> 그럼 한번더 올릴까? 있으시게 눈물 나 이, 이제 우는 운... 뭐 올린다고요? 아니면 저 울린다고요? 아, 아니요 저 아, 운다, 아, 운다 운다 운다 울리고, 울리고. 울면서 해봐 오빠. 알았어요 울면서 그러니까 해야지. 헤어진 연인에게 음. 내는 네가 진짜로 밉다 아주 미어 죽겠다 그때 말이다 너 없으면 안 되겠다. 너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. 이를 오하면 좋겠더. 여기까지인데요. 박수 왜안 나와요? 자, 다음 코너로 <웃음> 넘어가겠습니다. 불닭볶음면이고 <웃음> 네. 이거를 해가지고 저는나 요리하는 와, 거 처음 봐. 봐. 왜요? <웃음> 저요? 응. 저 평소에 잘해 먹는데요? 아니 지금? 우리는 볼수 있는 기회가 없어. 청라면만 보고 네. 이런 건 처음 보네. 요생난이에요? 요생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그거 아세요 혹시? 몰라요. 네요. 모르죠. 네. 아이고 바보. 그래서 <웃음> 뭐가 여기 완전 팁이 있는 게세 개를 끓였으면은 면 이거 소스 다세개 넣으면 절대 안 돼. 엄청 짜요. 그래도 <웃음> 소스는 다 넣어야지. 그게... 어. 오빠 짠거 좋아하잖아. 아, 그렇긴 한데. 아니 왜냐면 마요네즈 뿌리고 이거 세개다 넣어야지. 알겠어요. 아겠습니다 <웃음> 그렇게 할게요. 니개다넣니아요 아니야, 아니야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요 오빠! 아게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손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니 아니, 아니, 기미 나고 있어요 아무튼 아 여러분들 손맛을 여러분들이 손맛을 아빠. 원하시면 제가 손맛을 아, 원하시면 못 따라. <웃음> 누구 머리 만지는 <웃음> 자 고객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? 오빠 마요네즈 아 마요네즈? 어? 내가 넣어줄게 스탑해 네 오빠가 또 마요네즈 귀신이잖아요 <웃음> <웃음> 손을 왜비비거야 스톱해! 아직 스톱 아니에요.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? 더넣어야 돼요. <웃음> 오빠 살왜 이렇게 안 쪄요? 그니까요. 슈시 스톱. 아 저... <웃음> 어, 미안하다 아, 아니, 아니 괜찮아요. <웃음> 이런 거는 요리하다가 많이 겪는 일이어서 <웃음> 이거는 괜찮아요. <웃음> 저 제대로 다 섞인 거 맞아요? 아직 안 섞였어요.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. 제가 만든 불닭이거든요. 이야인서트 <웃음> ASMR 와, 소리 들리시죠? 안 들.. 음. 아니 여러분들 안 들리시죠? 아무튼 어, 여기까지 아니. 자 이거는 네. 여러분들 플레이팅 할때 제일 중요한 거 오빠 빨리.. 알았어 해. 그거 <웃음> 아예 플레이팅 할때 제일 중요한 거 절대 묻으면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? 다 <웃음> 절대 절대 묻으면 안 돼요 저 <웃음> 예전에 알바할 때 예 이랬다가 혼났었거든요. 빨간 척 절대 못 추면 안돼. 먹고 싶은 사람? <웃음> 아, <웃음> 아, 감사합니다. <클리티>. <웃음> <웃음> 이거 이렇게 드셔보신 분은 그냥 불닭볶음면 못 먹을걸요? 근데 진짜 까르보불닭 못 먹어요. 이게, 이게, 이게 더, 더 맛있어요. 더 맛있어. 그, 맞지? 오빠가 예전부터 오빠가 먹는 거좀몇번 몇 뺏어 먹은 적 있는데 예, 예. 맛있어요 음. 맛있어 맛있어 요 근데 참치 들어간 거 처음 먹어봐 아 근데 참치 들어간 게더 음. 맛있어요 음. 더 고소해 그 기름 때문에 고소한 거 없다 이제 <웃음> <신> 다로 <웃음> 떠날 예요 너무 좋아 너는 볶음을